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업에 열정과 에너지를 더하는 임은정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릴 내용은요.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육공간 및 여성창업경진대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및 여성벤처케어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과학기술인 및 기술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인 여성창업지원패키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창업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요 창업 초기에 있는 여성 기업에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멘토링 등의 경영 지원과 함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요 창업 후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이고요. 전국에 18곳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창업 공간 및 회의실, 또 수유실, 키즈룸 등 여성에게 아주 특화된 공간과 스튜디오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과 자금 등에 관한 전문가가 상주하여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이나 사업화 지원 비용을 제공하고 여성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합니다. 신청 접수는 공실이 발생하면요. 여성 기업 종합 정보 포털에 수시로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여성 기업 종합 지원 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성 아이템 발굴 지원을 위한 여성 창업 경진대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보면요.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 기업이나 창업자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이며 여성 창업 경진대회에 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의 여성 기업이 해당됩니다. 창가 부분의 경우 2021년은 기술, 일반, 예비창업, 지역창업의 4개 부분으로 예비창업과 지역창업 부분이 신설되었는데요. 각 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기술 부문은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으로 IT와 ICT, 바이오와 헬스, 기계와 전자 등의 분야가 해당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일반 부분은 기술 위에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으로 교육이라든지 상담 등의 지식 서비스를 비롯해서 뷰티, 푸드, 생활제의 제조 및 유통 등의 분야이고요. 신설된 예비 창업 부분은 사업자 등록 이전이거나 사업개시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 기술이나 지식, 일반 등의 아이템을 사업화한 아이디어 분야입니다. 자또 하나 신설된 분야가 있는데요. 지역 창업 부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지를 둔 창업자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정부 경남, 제주, 세종, 충남, 정남 지역의 소재여야만 가능합니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분야도 있는데요. 사회성 도박이나 불건전 게임 또는 향락이나 유흥 그리고 부동산 임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시상내역의 경우를 보면 2021년 공고에 의하면 총 32개 팀을 시상하며 지급되는 총 상금은 무려 4,700만 원이고요. 중기부 장관상의 경우 통합 부분으로 한 팀을 시상하는데요. 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수상한 팀에게는 수상 혜택이 있는데요. 수상 후 1년 동안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창업 보육을 비롯해서 투자 유치 연계 및 SNS와 언론사를 통한 수상자 홍보가 있고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창업 보육실에 입주 심사를 받을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 교육 부분에 있어 워크숍과 여성 CEO 교육 등에 대한 참가 우대를 제공하고 컨설팅에 있어서도 선배 여성 창업가의 멘토링을 비롯해서 특허라든지 별리 상담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케팅 부분 역시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에 대한 참가 우대와 여성 발명왕 엑스포 부스에 참가를 지원하고요. 국외에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과 해외 박람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기업종합포털인에서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는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로 나뉘는데요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예비 창업 패키지는 특화 분야로 유망기술의 창업 소재를 보유한 우수한 여성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를 한번 보면요 100명이고요. 지원기간은 선정 후 8개월 이내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 한번 볼게요. 주 용역비와 기계장치 그리고 특허 등의 무형자산, 취득비를 비롯해서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뭐 여비라든지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활동비 등이 해당됩니다. 창업교육은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40시간 운영이 되는데요.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 멘토로 지정해서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 전반에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제출서류 한번 볼까요? 제출서류로는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신청방법은 K-스타트업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게 여성 벤처 창업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업의 목적은요, 유명한 벤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서 실전 창업을 지원하는 콘테스트와 후속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준비된 여성 벤처 기업 CEO로 양성을 하는 데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유망한 벤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여성 창업자이고요. 시상 내역으로는 본선 진출자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의 총 1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게 됩니다. 이중 대상 한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함께 비즈니스 차량 한대와 창호지원금 1천만원을 수여합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여성 벤처협회 홈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참가 신청 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성과학기술인과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사업화 후속 상담을 지원하는 여성창업지원 패키지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과 여성예비기술창업자인데요. 지원 내용으로는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사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디어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멘토링은 교육 수료생과 여성 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선배 창업인의 멘토링과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화 지원은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위한 테스트 비용으로 30개사 내외에 한해서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2021년 기준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신청 방법은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및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위셋의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창업 교육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자 여성들의 일자리를 살리는 국내 최대의 창업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2020년에 개관했는데요. 스페이스 살림의 여성 창업 지원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지원인데요. 어, 사무실이나 매장, 코워킹 스페이스, 작업장 등 기업의 유형에 따른 입주 공간과 쇼룸, 스튜디오, 라운지, 교육장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투자와 성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젠더 관점의 투자 연계와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팔로 연계를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지원인데요. 글로벌 네트워킹부터 입주 멤버들의 커뮤니티 활동까지 아주 다양한 만남을 운영하고 지원합니다. 자네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건강과 돌봄의 지원입니다. 창업인이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스페이스 살림의 입주에 관한 내용은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기도를 한번 보면요 경기도에서는 여성창업 플랫폼인 꽃마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물론 전국 최초의 여성 특화 코워킹 스페이스인 꽃마루는 경기도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창업을 위한 아주 다양한 교육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꽃마루는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고양시, 양주시, 화성시의 총 다섯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꿈마루마다 매달 아주 다양한 창업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공간 대여, 온라인 창업 상담, 창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꿈마루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지원 내용, 교육 시청들은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은 회원 가입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센터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창업지원사업을 잘 활용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길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적인 사업 모델을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점이 궁금하셨군요. 대표적인 창업 지원 제도 홈페이지인 K-스타트업이 있는데요. K-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포탈인데요. K-스타트업은 창업에 필요한 창업지원사업의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며 온라인 창업교육이라든지 창업, 창업 공간정보, 온라인 법인 설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또한 많은 지원사업 정보 중에 나의 조건에 맞는 사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색하고 싶다면 기업마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뭐 지원 정책이라든지 교육과 전시회 등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창업과 자금 등에 관한 중소기업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기업마당은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정보와 지자체의 창업지원 사업까지 포함하며 정말 아주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이 있고요. R&D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을 먼저 발급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을 할수 있을까요?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리고 연말에 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한두 달 차이로 전년도 사업자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초기 3년 이내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하시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 발급은 연말은 지양하시길 바라고요. 창업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자 등록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이며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차근히 창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후에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창업하시길 바랍니다.